한 가지만 갖고 그냥 쭉 하기 싫어요. 그냥 장사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고 나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같요 배우지 않으면 장사 생명 끝나는 거 아니죠. 계속 새로운 것을 메뉴를 만들어야지. 그냥 지금 좀잘 된다고. 그 메뉴만 계속 확보하기에는 진짜 리스크가 너무 크다. 11시 오시는데 아 오늘 치고 싶더라어머니께서 <웃음> 지금 이시한때 나오셔서 자주 도와주시나봐요 아 제가요? 11시쯤 좀 오거든요 네 오늘은 좀일등 나왔어요 아이 만드신 빵은 소식이 어떠세요? 최고죠 <웃음> <웃음> <웃음> 아드님 처음에 외로움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껴서 눈물도 좀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셨어요? 네 얘기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짠하죠 <웃음> 어머니가 그럼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도와주러 오시는 건가요? 제가 월, 수, 금, 토요 음, 안 힘드세요? 어머니는? 저는 재밌어요 장사 음. 그런 쪽을 좋아하고요 음. 아들이 이제 밥을 못 먹고 오니까 제가 오면 은 그래도 먹을 거에서 챙겨올 수 있어요 자리 못만나잖아요 아들이 바쁘니까 계속 같이 있어서 좋고 <웃음> 저희 행복하죠 아드님도 많이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의지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떤 빵 드릴까요, 어머님? 크림빵 없어요? 네? 크림빵 더 편리는데? 큰림빵은 응? 입에 잘마시세데 아니에요 어, 근데는 조금, 조금 먹고 싶으면 먹으면 좋먹어요 막는 게더 펼쳐서 어머님, 네. 맛있게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사 해보셨어요? 예전에 푸드트럭을 제가 아주 오래됐어요 20년 저희 친구는... 공단 앞에서 했거든요 그쪽에 이제 신축 빌딩이 큰게 하나 들어오면서 거기 편의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좀 가라고 구하고친구하고또 이제 또 엄마는 맨날 저번간 애들이 나라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게 좀 힘들어가지고 또 중학교였는데 그때 막 학교 끝나고 막델대이 피우고 막 그랬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성품으로못 나가는 거. 아, 진짜 아, 괜 감사합니다. 네. 맛은 어떠신가요? 백0 0 만족해요. 저는 하나 드리겠다. 제가 방금. 에이, 혼자 벗어주고 아니, 그러면 예. 다음에는 한 박스로 받겠다 아, 예. 네. <웃음> 네. 네, 수고하세요. 아, 네. 네. 아, 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웃음> 5점. 어, 네, 리뷰가 어, 88개 정도 있어요, 아직은. 어, 리뷰가 88개인데 5점이에요. 음. 아드님이 처음에 장사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좋아했죠 알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고 네 왜냐면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어도 장사 능력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보니 대출도 받고 이래야 되니 걱정 이런 거 걱정 안 된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근데 아들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네. 좋아들이가내 아들은 우리 아들은 눈물 나 <웃음> 이 모양을 만들어줘 가지고 좀 이따 이걸 자를 거예요 다 아직 어머니라고 안 하시고 엄마라고 하시나 봐요. <웃음> 어머니라고는 하좀좀 어색해 가지고 <웃음> 원래 와이프랑 계속 같이 하다가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오셔서 도와주시거든요. 마늘빵 할때 마늘 버터가 많이 들어가는데 천연 버터는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냥 일반 싸구르 버터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확실히 맛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좀 비싸더라도 천연 버터 무조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폭탄 크림치. 음. 어, 냄새가. 냄새가 좋죠.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인데? 어? 금요일 날 오시잖아요. 아 근데 오늘 여러분들 내게 진짜 맛은 만족스러우세요? 아, 네 만족스러워요. <웃음> 어떤 빵을 <웃음> 제일 좋아하세요? 여기서. 프랜차 자주 오시나요? 한 달에 한 세면번? 프랜차이즈 빵집보다는 퀄리티 이런 면에서 아 훨씬 좋죠. 빵이 맛있으니까 일단 이거 치즈 그건 진짜 네. 너무 맛있어. 내가 먹고 맛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 아가 또 사다 줬잖아. 아 내가 네, 완벽네? 고맙습니다. 아, 네. 5시에 출근하시면 아침은 네. 드시고 출근하세요? 아우 못 먹죠 <웃음>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요 점심을 보통 몇 시에? 2시? 이게... 어... 예 감사합니다 사멜입니다 아몇 시에 오실 거예요? 예 햄치즈 두개 빼놓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천천히 고르시고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어제도 오시지 않았나? 어, 어제 온거 아니야? 예. 어우씨, 먼저 보니까 먹으려고 보니까 네. 아, 없어요. 아유, 여기 말좀 해주세요, 여기다가. 우리 아유. <웃음> <웃음> 이거 어디다 오는 거야? 아, 유튜브, 유튜브. 아, 싫어. <웃음> 아, 근데 여기 맛있다고 손은 놔둬 맛있어요, 영상. 가격도 저렴하고요. 선배님 너무 인심이 좋으세요. <웃음> 여기 뒤에 아기 엄마들도 맛있다고 하시더라고 맛있다. 저희 빵 사다 놓으면 식사 위에 올려놓으면 한사이에잘안나어서 식구들이 스사 중에 응, 근데 이거는 다까먹히셨군요 <웃음> 아, 그도김보려버리더고요 <웃음> 예, 감사합니다. 싸말입니다 한시 후에 편하실 때 오세요 <웃음> 예, 감사합니다 미리 예약 주문을. 하시네요. 어, 왜냐면은 빵이 나갈 때 저희가 직접 빨리 나, 나갈 때 많거든요. 뭐안 나간 날 물론 있지만 그러면 맨날 와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시니까 아. 제가 맨날 명함을 줘요 손님들한테 늦게 오신 분들한테 미리 연락을 줘라 언제든지 오시기만 하면 내가 빼주겠다 빵을 와서 나한테 보러 가지 말고. 네, 왜 보면 엄청 많네요 진짜. <웃음> 그거 은근 스트레스, <웃음> 스트레스 받아요 <웃음> 저, 저도 기분이 좋은데 은근 스트레스 받을 때 많아요. 요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안 드시면은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샌드위치는 좀 입에 맞으세요? 저는 몰라요 저는 안 먹어요 와이프가아 그래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맛있게 드세요 자주 오세요? 네 중복 네그 네, 네, 네. 그 인지나 두 분. 네. 여기 어파랑 테마트에 왔어요 오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여기 바로 도고갈수요 항상 드실 때마다 만족스러우세요 맛은? 독타님이나 네, 네. 자주 오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계란 빵이 제일 맛. 요 <웃음> 계란빵이 맛있어요? 네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면허 나와주세요 네, 엄마야? 네. 어? 네. 아씨야 맞춰 이 엄마가 하는 거야 유튜브 알아요? 네 삼촌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어,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는 나와요? 음, 나올래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여기 빵집 빵 되게 잘하는데 단골이에요? 네. 태아파타 삼촌은 이런 것도 모르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는 우리 엄마가 여기만 오면 나도 사먹는 거예요. <웃음> 엄마가 좋아하는 빵이에요? 네. 저는 프리스타일 좋아니요 여기 빵 맛있어요? 어때요? 맛은? 아, 어, 맛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웃음> 빵 사먹으러 자주 와요, 엄마랑? 떡볶이 깎아줘요. 발을 아, 아, 네. <웃음> 왜 이렇게 이쁘게 잘해요? 대원 친구가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제일 맛있는 빵은 뭐예요? 계란빵.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인터뷰에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키레다 어른들 내 꿈이었는데. 주세요 <웃음> 역시 사장님은 하나씩 보람이 있네. <웃음> <웃음> 항상 저희가 시에서 올라오는데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또... 아, 줄게요.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안녕세요안녕하세 안녕히 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사장님이 되게 좋아요. <웃음> 어, 제가 홍분이 없다고 했는데 빵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빵은 너무 있어요. 이게 <웃음> 네, 단골이신가봐요. 어 단골 되고 싶어요. <웃음> <웃음> 저는 단골이에요. 이게 네, 네, 진짜 네, 맛있어요. 그래서 네, 네. 맛있어. 네, 추천해 주시는 빵이 요네 네. 추천하는 빵이고요. 네. 아세요 아, 진짜 이런 뭐, 아, 날이 야. 없어요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뭐. <웃음> 아일단 아, 오늘 기분으로 하세요 중점기지는 않은데 좋아하는 사람 호불호가 갈림 찌었덩 맛은 정말 좋아 진짜 행 스포츠 네 안녕히 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웃음> 있어요 친구 앞에 지금 아예예 근데 이거 입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근데 촬영 다니니까 손님이 안 와서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어디 주문하나 갈 때는 손절된 사람 어떤 게 있는 었예요 이거 마늘만 있어야 아, 돼요 자주 오시는 편이신가요? 지금 세 번째인데 <웃음> 태전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 영종도에서 이거 사간 친구가 너무 맛있다고 저한테 얘기해 줘서 가 저희는 아, 그렇게 아, 왕카페에서는 여기 동네 분들은 다 이미 아시고 맛있고요. 진짜 뭐라 그러지? 진짜 좋은 거 쓰시는 거죠. 부대이는거 없고 음. 뭐. 가격도 저렴하고.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유튜브에 노원동에서 장사 유명하게 하시는 네. 분. 그분 제가 저번에 한번 치료했거든요. 저 사실은 그거 보고 온 건데. 아 그래요? 그 장사 얘기는 안 보고 빵 맛있다고 그래서 그냥 내려가. 아 그래요? 예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무조건 가요 그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으셨다고 부르신가요? 그 일단 빵이 맛있다는 그 얘기에서 좋고 빵에 관심이 많아서 비주얼은 만족스러우세요? 아니요 언니가 크레페를 빵에 들어요? 요즘 근데. 새로 나온 건데 인기 진짜 많아요. 왜 감사합니다. 아유. 물론 맛도 중요한데 대응을 잘 손님 대응. 일단 무조건 친절하게 친근감 있게 하려고 하고는 있어도 그런 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게 진짜 필요한 거 같아요. 사업성이 제가 봐도. 뛰어난 것 같아요 <웃음> 아, 진짜 아니에요 <웃음> 아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세요 <웃음> 버터프레첼 연유랑 버터 넣어드릴까요? 워낙 단골이셔가지고 저희 주 오시는 편이신데 회채 많이 먹고 추천하시는 메뉴는 어포토브레스 오늘도 사실 이게 포토브레스인 거죠. 네. 맛은 그러니까 약간... 항상 드실 때마다 반겨주고 계세요. 약간 간장 같은 느낌이어서. 큰 어. 차이의 방식도 있는데 다른 데보다 여기가더 맛있더라고요. <웃음> 지난번 사왔는데 빵이 너무 맛있는 거야. 네. 그냥 아 우리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빵 하나씩 다 먹어보는데 오늘 한번 더 사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네. 드세요. 드세요. 네. 네 저희 영상을 보고 네. 구독자님들이 네. 찾아와서 사장한테 배우고 싶다 그러면 가르쳐 줄 의향이 있어요. 아 일단은 만나볼 것 같아요. 네 만나서 네. 괜찮신 분이면 아 그럼요. 아침 5 시부터 나오셔가지고 여기 아, 팔릴 때까지. 아저 작업이 끝날 때까지. 팔리는 거는 대부분 네. 일찍 팔려요. 근데 밑 작업 때문에 집을 못가죠밑 작업 때문에 네. 미리 또 내일 거 준비해놔야 돼. 네. 오늘 아침에 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미리 많이 준비를 해놓거든요. 네. 솔직히, 트럼 매출이 많을 때는 한 얼마 정도? 혼자 하다 보니까 최고는 110만 원인가? 혼자 하시니까. 네. 많이 남겠는데요? 강에서도 <웃음> <웃음> 저번에 얘기하셨으니까. 네. <웃음> 많이 남으시는데? <웃음> 평일에는 한 거의 50, 60, 많이? 주말에는 음. 요즘에는 7 80, 그리고 그렇지. 겨울에는. 90에서 100 정도 나오더라고. 어. 겨울에는 케이크를 많이 나가가지고. 동네에는 워낙 많이 알려져서 프랜차이즈 빵집은 안 가시고 거의 다 이쪽으로 먼저 오겠네요. 네, 뭐, 근데 네. 또 가시는 분들은 가시고, 저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또 와주시고.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네, 아닙니다. 네. <웃음> 네. 오늘 제가 사장님하고 서벽부터 와서 일하시는 모습, 그리고 사장님의 나름대로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님한테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셔서 아,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제가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요. 네,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처음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고가 충분히 되셨을 것 같고 빵을 이제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도 정말 큰 도움이 되을것 같아요. 아,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3일 빵집은 이어 좀 이제 또 나중에 준비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많이 발전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구독자님들도 이 근처 지나가시면 꼭 한번 들러서 빵 맛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웃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아유. 감사드리고 사장님, 번창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